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CM 에이든입니다 이번주 발렌시아 공성전이 업데이트 되었죠 새롭게 추가된 발렌시아 공성전에 대해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를 준비하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발렌시아 공성전이 추가되고 프리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공성전은 공수가 전환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성전이 시작되고 30분 동안 성을 지키면 수성측 길드가 승리합니다 공성측 길드가 수성측 길드의 성물을 파괴하면 기존 수성측 길드와 성물을 파괴한 공성측 길드와 공수가 교체됩니다 예를 들어서 A길드가 수성측 B길드가 제1공성측 C길드가 제2공성측으로 공성전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B길드가 성물을 16분 만에 파괴하였다면 B길드가 수성측, A길드가 제일공성측으로 공수가 교체되며 C길드는 제2공성측으로 유지됩니다. B길드의 성물을 16분동안 보호하면 수성에 성공하여 B길드가 승리하게 됩니다. 만약에 B길드의 성물을 14분에 C길드가 파괴하였다면 C길드와 다시 공수가 교체되며 제한시간은 14분으로 설정됩니다. 성물파괴까지 소요된 시간이 다음 수성의 제한시간으로 설정되며 수성측 성물 파괴까지 걸린 시간이 10분 이하가 되면 제한시간이 10분인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며 해당 라운드에 승리한 길드가 최종 승리합니다. 또한 공성전 종료 시각인 23시까지 공성전이 이어지면 해당 시점에 수성측 길드가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그 밖에 공수가 전환되면 각 거점으로 이동하며 소환 중이던 공성병기는 소환이 취소되어 다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병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발렌시아 공성전에는 파괴 가능한 석축과 다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공성측 성물과 바르게이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 칼페온 공성전도 성물과 바르게이트가 존재하지 않게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공수가 전환되면 다리와 파괴되었던 석축, 성물, 성물방어탑, 성문방어탑이 새롭게 배치되며 외성문과 내성문은 이전 상태로 유지됩니다 첫 번째, 칼페온 공성전은 파괴 가능한 석축과 다리가 있으며 오우거와 코끼리로 진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렌시아 공성전은 중앙에 외성문이 한개더 존재하는데 이를 파괴하면 성 내부의 수성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방향의 문이 해제됩니다. 어떠셨나요? 새로운 발렌시아 공성전과 함께 앞으로도 공성전과 거점전이 길동과 함께 협동하며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모험가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와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1타 강사 CM 에이딘이었습니다.